Uh, uh, 오, 맞다. 그렇다면 비스타만의 강렬한 남성미는 어떤 건가요? 달빛을 머금은 촉촉한 눈빛. 음? 아, 귀여운 눈빛인데. 아 그래요? 어... 그리고 바람이 향이 아치하고 실시한 모습 어자 마지막으로 감미란 노래를 촉촉한 눈빛 어떻게 해? 더 감미롭게 해줄 포인트 아무 빼놓을 수있겠죠 네. 잠시 후 여신 아, 사로지기아 준비 와요 비슷한 네. 네. 파벨 무대가 여신니까요 어. 조금만 다예 스무시를 촉촉한 래해한인들이술 그래 <웃음> <웃음> 와진 왜요? 어떤 걸 아, 봤네요? 이게 보고 하고 음. 음. 입가 한번 해줘 어 그렇게 음. 으이. 으이. 그게 낫네 다시 해봐요 역시 요 일찍 먹으면 음. 촉촉한 눈빛 <웃음> 그게 낫다 아찔한 목찌는 음. 뭘까요? 그런거 돈이 먹 아찔한 목찌 이소 음. 음. 음. 음. 중에 <웃음> 그런 느낌이 강아지니까 누구시죠 네? 누구시죠 누르시죠? 누르시죠? 누르시죠? 누누시죠시 이거 <목요> 안 사요 아니 가게를 써도 돼 아니요 제 부끄러워요 밖에 좀... 아무도 없는데? <목요> <목요> 아니 아까 어, 아, 다 쳐다봤어요 형 알았어 아까 가야 강하게 아다옷다껴가지고옷다이껴가지고 석이는 이마 예전에 어, 옆집 누나가 지나가는데 알몸으로 미친 미친다 미친 거 미친 아, 아, 쫓겨나가지고 다, 다 봤어 이마 어? <목요> 내가 인마 응? 어? 미친누나랑 거이? 어? 그렇 다 했어, 임마! 뭘다 해. 형! 왜? 형이들. 동원이가 다 형이가 는거 아니야? 형이 잘보누 아니에요? 네. 나니 형을 잘 보고. 자, <웃음> <거 아니에요? 웃음> <웃음> <웃음> <잘> 이렇게 삽니다. <사먹는다. 웃음> 그 말맛 하그 자, 내비 네. 제가 안먹를틀렸겠지파안 먹을 줄. 앵벌을 한국에서 제가 먼저 틀리고 그다음에 나른틀려서 제가 아이 <웃음> 그냥 여기 동그란 거 위주로 보는 건 어때요? 그래. 자 저희 네, 네, 계산을 합니다. 빵3 5 개. 야, 어, 한 10만 원나오니다 서른다섯 그래. 개3 5 개. 갑니다. 그래요. 오늘은 아, 장홍이가 아. 쏜다. 여러분 86만 원치 저희가 쏩니다장우이가 쏜다. 이거 영수증은제 다이어리에 꼽아놓도록 하겠습니다. 눈물을 보다 먹은... <웃음> <웃음> 자 드디어 자, 빅스타 오늘 첫 방송 끝났습니다! 예! 짐났다! 눈 나왔다! <웃음> 자 오늘 첫 방송 한 명씩 얘기해 주실래요? 저부터요? <웃음> <웃음> 자 레알씨부터! 아 하하... 안돼 울려 안돼요 개인 거예요? 진짜 울려? <웃음> 개인거는왜울 <온> <웃음> <웃음> 진짜 주책이다 진짜 <웃음> 자 레아 씨부터 네, 오늘 소감 말해주세요 어 <웃음> 못하겠어 음 그냥 달빛을 네. 먹으면 좋네요 아까 인터뷰부터 좀 실수로 해서 긴장을 좀 했지만 잘했어요 팬분들이 너무 응원을 크게 해줘서 진짜 기가 살았어요 자성학 씨는요? 어 저는 일단 저희가 이제 오늘로서 공식 첫 달빛 선언담화 공시장이잖아요그렇죠그 뭔가. 시작이 좋다는 느낌을 받았고 음. 앞으로 저희 회전은다잘될것 같은 음. 느낌이 드네요. <웃음> 그리고 저희 산옥인데 본방때 네. 팬분들이 들어오셨었어요. 들어오셨, 네. 소리가 진짜 컸어요. 와, 진짜 컸어요. 아니, 나 300명 온줄알았어짜 너무 고마웠어요. 감사합니다. 우리, 우리 팬들 아직 죽지 않았다. 죽지 않았습니다. 네. 네. 죽지 않았습니다. 저희도 죽지 않았습니다. 저희도 죽지 않았습니다. 네. 나는 죽었다. 죽었다? 죽었다? 자 어, 네. 오늘 네, 주두씨가 주두씨도 네 여러분 시작이 반이라 하잖아요 네 <웃음> 벌써 밤이안 나요 <웃음> 네 그러니까 <희한하네>. 지금 <웃음> 처음에 오늘 솔직히 저희가 저번보다 <웃음> 네, 그 음악중심도 하고 쇼챔도 하고 했었잖아요 네, 아 쇼챔이 네. 아니라 심플리케이퍼 심플리 심플리 이 네, 그걸 하고 나서 하니까 확실히 좀더 여유가 어느정도 좀 아, 좀좀 있도록 <웃음> 아무튼 이번 인기가요 어, 다음 방송 때도 더 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아, 네. 기대해주세요. 다음에 네. 형은 오늘 어땠나요? 그냥 팬들이 이제 저희 공연 들이 오랜만에 보잖아요. 네. 뭐 저번에 녹화는 했지만, 오늘 또 같이 오늘 팬미팅도 하고, 네. 어, 우유도 나눠주고, 그렇죠. 빵도 주고, 그렇죠. 사진도 찍고, 네. 지금 아까 전에 응원도 되게 열심히 하시더라고요. 네. 오늘 되게 뜻깊은 날이고, 네. 2년만에 첫 공중파 방송이죠. 네. 정신 팔 네. 다들 여자친구분들한테 정신 팔렸으면 안돼요 여러분. 네. 어쨌든 되게 의미 있는 날이었고 네. 이제 오늘 첫 날이니까 이제 열심히 달려봐요. 달립시다. 달립시다. 네, 저도 열심히 할 거고요. 빅스타 앞으로 저희 인정을 어, 0만큼더 많이 활동하니까 네 기대 많이 해주세요. 파이팅 합시다. 파이팅 합시다. 파이팅. 화이팅. 다이빙 쏘나타. 자, and only one